안녕하세요 빅뱅슈크림입니다 원래 집에 들어오자마자 간담회 후기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어, 긴장이 너무 풀린 나머지 오자마자 잠들어버렸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했던 간담회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게임의 시스템적인 면을 주로 지적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긴 많으니 5초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해서 봐주세요 운영진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과 내용을 요약하자면 운영 정책은 개선할 것이고 침묵 관련 운영자는 업무에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해당 유저들의 추가적인 제재는 법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신 앞으로의 영웅대전 참가권은 영구적으로 박탈할 것이며 랭킹 등록 또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처벌 강화는 8월 중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리부트의 스탯 기준은 라비입니다. 라비를 출시할 때 이미 리부트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비는 다른 캐릭보다 높은 스탯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첫 선타를 잡으면 피격자가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루시의청 유저들의 조작감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밸런스 패치는 스킬의 퍼센트만 건드리는 패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밸런스 패치는 단순 스킬 퍼센트만 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정 캐릭터의 시너지가 몰려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이번 리부트로 인해 해당 캐릭터가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하는게 목표였습니다. 파트리스트가 필요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곧 추가할 예정입니다. 각 던전의 난이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베스테라 던전은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종결치응 후 획득 난이도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난이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활시 체력회복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레이드의 전투력은 지나치게 낮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던전의 전투력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파르만의보문이는 1인 던전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레이드 악세의 정가를 모두 5개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서버를 통합하는 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레스 서버와 가이아 서버의 위조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미지 킥보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에픽 퀘스트의 일러스트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스토리의 몰입감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계의 파편은 한 번에 300개를 던질 수 있도록 추가할 예정입니다. 운영진이 직접 해당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많은 유저들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밸런스 토론 게시판은 유저 수가 적어 10명이 건의하면 10명의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엘소드 갤러리도 보긴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는 글이 너무 많아 모두 확인하는 건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시청합니다 해당 정보는 그래프로 표기하여 패치를 진행합니다 유저들의 반말이 일어날 경우 다시 수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엘챔스는 11월쯤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유발언 시간은 단 3분만 주어졌으며 다른 청 대표님은 타인의 계정이라 참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듀얼 마법석. 두 번째, 강화. 하자가 있는 계단식 파밍. 세 번째, 전 캐릭터의 피격 판정 평준화. 네 번째, 홍해 양마 재련 시스템의 문제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에 해당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했습니다. 길드 토벌과 홍해 양마는 간담회가 다 끝나고 이동신 디렉터 분이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 의견을 전달 드렸습니다. 디렉터님은 입장 횟수를 1회 더 늘리면 유저들이 플레이 하지 않을까? 라는 발언에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해당 콘텐츠는 입장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유튜브로 통계낸 결과에 의하면 모모한 문제가 있고 유저들은 모모하게 변화를 요구한다. 그냥 전체적으로 뒤엎어야 한다 라는 반박에 이동신 디렉터님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홍해항마의 글라키에스는 마지막 던전에서 좀더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정해볼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발언 시간도 너무 짧았고 만족스러운 간담회는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가는 운영진을 붙잡고 제발 제 자료는 의저 수천명의 의견을 모은 자료입니다 진짜 제발 제발 반영시켜주세요 하면서 빌었습니다 자존심 같은거는 싹다 버렸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